숫자풀이 인연법에서 우리는 수의 법칙을 잠깐 한게 보자 그죠? 자 이제 다알 거니까 한번 보자. 알 거니까. 알 거니까. 보자. 자일를 뭐라고 그랬지? 이런 이런 일은 안 하고 삼은 뭐라고 그랬지? 또 앞으로는 이게 다한 거. 3은 수견. 자 3은 수자 삼은 수견은 했고 예. 4는 우리는 어건, 어변 5는 인연의 건, 인연의 건 예. 6은 예. 우리 이제 안 푼다 했고 그제 예. 7은 칠살 예. 8은 8에 9는, 9는 인연길 이거 다 했다 그제 예. 자 오늘 이제 이 사회를 4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몫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그런 그 삶이 있다, 인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가는 길과 우리가 인연이 함께 가는 길이 다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업장이라는 거죠, 업장 그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을 풀 때는 이것을 우리는 업장이라고 했다. 이 이거 운세감정법에서 그치 운세감정법에서 우리는 업장이라고 했고 사람과 연계돼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어변이라고 한다 이거는 상대가 꼭잊어야 된다 이 상대라는 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나뭐 자식과 부모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지 우리가 이제 자 인연에는 우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천연으로 맺어진 건, 지연으로 맺어진 인연, 인연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이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과 직결적인 이끈 관계와 혈족 관계라든지 이게 인연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문제가 야기될때 이것을 우리는 부는 거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와 자식과의 문제가 생길 때 친구와 동업을 하는 사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 내부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상대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어변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그러면 사람은 그 직장에 나가게 되면 뭐 상관이 예를 믿든지 우리는 누구 말 떠나 동료가 예를 믿든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부모 자식이 있는데 보면 부모 자식이 자식이 엄청나게 예를 믿어서 부모가 못 살든지 부모 때문에 자식이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혼자서 가는 것을 우리는 업장이라고 하고 힘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이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스스로 타고난 운명에 따라서 자기가 힘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이 어별은 상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연풀이는 상대와 관계에 푸는 거죠. 상대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의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별이라 하는데, 자, 이런 수, 인연법을 풀 때는, 개인이 타고난, 타고난 어변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상대와 합으로, 상대와 합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우리는 어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은 뭐고 우리는 합쳐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권은 우리는 단수로 푸는 거고, 개인권은 우리는 단수법으로 푸는 거고, 자 이것을 우리는 합수법으로 우리는 풀게 된다. 자 그래서 자우지간이어변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인데 그것이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고통,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이런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풀어내는 것이 우리는 어변이라는 것이다. 어연. 어변. 알겠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다 할 때는 우리는 업장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것은 우리는 업변으로 풀어야 된다는. 우리가 똑같은 게 어떻게 풀겠노? 지 혼자 가면서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내 운명으로 풀수 있겠나? 못 푼다는 거예요. 뭔일 알겠죠? 뭐, 모르는 것 같아.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서 가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지 혼자 가고 지가 힘들고 지가 살아가는 게 힘드는 거 다른 사람의 개의치 않고 이 합으로 풀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갈 때는 는데 사람이 옆에 있어갖고 내 혼자 살았으면 좋은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졌다. 이런 거다. 이미. 자식이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식이 놓고 나니까 자식이 커, 어릴 때는 괜찮은데 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대가 꼭 필요한 게 상대가 상대로 인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 것이 뭐고 내가 타고난 이 어변은 뭔데? 상대가 태어난 어변이 뭔데? 이것을 우리는 합을 하게 되게 되면 이두 사람이 뭔가. 부부가 되던 가족이 되던 동업이 되던 같은 직장인이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푸는 거야. 예. 그럼 부부도 알수 있다 그지? 당연히 푸죠. 부부, 자식 간에, 부부간에, 어, 부부 부자간에, 부자 부모, 분녀간에 이런 문제도서 우리는 문제 있다. 그러면 이, 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요인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겠죠. 힘들긴 힘든데 우리가 아프다 말이에요. 인생이 힘든 거는 힘든 거다. 그제 인생의 질병은 힘든 거야. 그러면 질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갖고 어떻게 해? 병명이 뭔지, 이 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인생이 힘든 것은 이거 인생이 힘든 건 병이 되는 거야. 이?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병명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 유 우리를 찾아야, 이거 뭐 고치든지 우리든지할 거지. 아니 그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풀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는 하고 이런 것을 푸는 게 중요해. 답이 중요한 게 이런 일이 있어야 나중에 상담하는데 원활하다. 기초가 없으면 이론이 상담하는데 이 부족하다. 답은 알아도 이 전달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업장한 개인이 가 갖고 인생에서 문제를 야기시게제 혼자 망기시 거야. 너이 이제 속이고 니지가 네 판단 잘못하고 이런 것인데 이거는. 외부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아닌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 개인이 타고난 것이 있고 상대가 타고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 됐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합을 해서 푼다 합소 두개합치진다는 거다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제? 우리는, 그동안에는 업장에는, 우리는 전생, 인, 전생의 빛, 인생의 집, 내 생의 업, 한 생의 고라고 했다, 그제? 그러면, 어변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 그제? 어변에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자, 이것이 우리는, 이거는 대왕이 아니라 천명이라는 것이다. 천명, 천인, 천복, 천덕이라는 것인데, 하늘에서 주어진 명을 찝찝거리게 되는 거라. 어? 이 어변이? 그렇긴 해. 우리가 이것은 우리는 목숨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우리는 이거 집병이라든지 이런 거겠지. 그제 천인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것은 사람 자체니까 이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다. 뭐 하는 게 명예. 천복은 우리는 어떻게 이거 복 복이다 그지? 복은 이? 복은을 까면 천덕은 우리는 어떻게 남인제 베푸는 거. 어 자기가 이렇게 남인제 어떻게 덕을 덕을 샀는 것을 우리는 말하노. 네, 저거는 재산상의 우리는 복운이고, 천복은. 재산, 재산상의 우리는 복운이고, 나머지는 우리는 어떻게, 천덕은 너민제 베풀어 갖고 선행 이런 것도 있고, 너민제 존경받는 거, 어? 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하,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지가 똑똑한 사람이고. 이것은 너민제 선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재선상의 그거고,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목숨과 관련되어 갖고 신체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 대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16번은 이것이. 그치? 25번은 이것이다. 어떻게 풀어서 그래? 이제 푸는 걸펼쳐줘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인연수니까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나는 이년수는 음하고 7이잖아. 예. 나는 이년수는 7이네. 예. 둘다 7이네. 예. 예. 그러면 이것이, 둘다 7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 4로 나누게 되면, 이거 이거지, 이복 이거. 보군이다, 보군. 복은. 아, 이거는 4로 나누는 겁니까? 그렇지, 당연히 내개니까 4로 나는 아, 거지. 4로 나누기. 인년수에서 4로 나눈다. 수에서로 나누면 7이니까 보군으로. 나니까 3이잖아. 그러니까. 천방. 천방. 2년수 7이잖아, 내가, 그지? 저, 보공에서 제상. 그러면, 박사님, 이거, 2년수, 이거는, 그래프상은 1번을 여자는 빼주고. 그런 거 없다. 아, 이거는 네, 빼주고. 빼주고, 이런 거 없다. 이런, 그, 주민 추기만 빼주는 것이지. 그래프 남은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이랬지만 이것이 좋은 게, 어변이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 내가 망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쁜 거래. 잘못하면 병들고, 이거는 병들고, 나도 가다가 명예를, 어? 명예가 추락하는 것이고, 재산을 날리는 거 망하는 것이고, 너민지 어떻게, 그동안에, 어? 이렇게, 어? 사아놨던 이 등망을, 응? 어? 사아놨던 등망을 한순간에 우리는 엎어 뿌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응? 19번 1이니까 100명이지. 1 9그렇1 맞죠? 은그 바로 1로 해 주고 면 되고. 응. 나머지 7, 8, 9는 4로 나눠 면 응, 되고. 응, 응. 네. 그러면 네. 나는 어떻게? 해? 자, 실력 계산해 갖고 이제 풀어 봐요. 둘이다 3이니까. 그럼 이리면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이거 그지 음.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합이 돼서 우리는 납득이 어, 납득이 합이 납득이 돼서 납득이 어떻게 해. 우리가 바뀐다 그렇게 납득이 부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가 혼자서 갈 때는 이런 것들이 이 길이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가는 걸 때는 우리가 업장이 작용하는 거야 업에는 이거는 가지고만 있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는 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져온 것은 있는데, 이 복원을 가져온 것은 있지만, 이거는 표출되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제가 아, 개인적으로 할 때. 둘이서 할 때는 내가 천명과 천복이 합쳐지면 천덕이 대부로, 선벽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렇구나. 사람 둘이가 있을 때. 우리는 천인하고 천복이 되 천인하고 천복에는 천명이 되버린 거죠. 천명. 음. 그러니까 남을 살리고 이런 일 신체와 관련된 일이 막 10번행이고 16번이니까. 응. 전인 선복비는 몇 번? 15번. 이거랑 12번이다. 어, 그렇게 이거 이거 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네. 그러면 합치면 5, 5. 이거 되겠지 합치면. 아, 2번, 3번이가 5번이니까 네, 1을 빼고 1. 아. 예. 그렇게 이거 되겠지 그렇지? 네, 예. 자, 그러면 네. 이 천명이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천덕이 됐고 예. 그럼 이거는 둘이 가 있어 갖고 어변이기 때문에 예. 잘못됐을 때는 내가 그동안에 사왔던 것을 몽땅 다 잃어먹게 되는 것이고 음. 부부가 가다가 보면 예. 예. 나는 어떻게 이 속명과 면세 있고 누구 하나 다칠 경우가 생긴다는 거다 음. 네. 예? 다칠 경우가 생긴다는 거다 음. 응. 다치는 것이 이제 망하, 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천복을 가져왔지만은 이것이 두개 합치져갖고, 대래 어떻게 서로 상호 간에 다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아, 되게 음. 가능성이 많다. 음. 그러면 20번, 20번하고 25번 같으면 20번은 2번이네. 음. 20번에 2번. 이번에 우리는 이거니까. 그걸 똑같이 천 명이 이제. 번 그다음에 저삼 번. 3번. 삼 음. 번이니까 저일 음. 번이네 그지야. 응. 음. 일번 나오네. 천복, 이니까 천인 되겠네. 그래 그래. 복복이면 천복, 둘이 천복 천복이면 이제 천인이 되겠지. 천인. 이거는 어떻게? 어변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어변이 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것을 풀면 안돼 아, 네. 그저... 문제가 되겠지 싸움 해갖고 난리 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살이 문제가 있을때 있을 예, 그래도 살림 못살때 할 때도 있고 망했을 때도 있고 응, 망했을 이렇게 해. 막 이? 어그러지갖고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을 때 이것을 푸는 거야 박사님 8번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8번 같으면 8번은 4지. 8번의 4. 4. 예. 4번 천덕이 내거 천덕.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이것이 푸는 거라 아, 나는 번이니까2번이 맞네 그지야이번이라 응. 아, 아니, 제가 7번이니까. 어. 3번이잖아요. 3번에가그 어. 다음에 저 8번이 천덕으로 4번이잖아요. 어. 천복. 그러면 천복이지. 그러면 천복이지. 아니 나는 천복이 맞고 8번은 천덕이 되잖아. 8번은 천덕인데 둘이 합치면 천복이지. 7번이니까 2번 나온다입니까? 아 아, 3번 나오는 거 맞네. 음. <웃음> <웃음> 그래, 빨리 빨리 계산이 안돼어 <웃음> 이거 한 개씩 빼프고 이거만 하면 되지. 예.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야. 문제가 됐을 때다 이거나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것이 방풍이다. 이말 막아보는 거다. 하지 말도록 맞는 거,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는 이 방풍이라는 것이다. 이제 문제가 안 되기도록 만들어야 돼. 제지 이런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부부간에는 어떻게 이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 그렇죠 평생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또 동업을 하다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이고 문제가 또 생기지 말아야 되고 생기게 되면 이제 큰일이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지 그지